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술 억지로 먹이는 사람이에요 제가 술을 정말 정말 못하거든요 근데 어릴 때 친구들이랑 만날 때도 친구들이 막 억지로 저한테 막 술을 먹여서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는 친구들이랑 만날 때 술을 막 버렸어 그래서 버리는 기술이 제가 되게 뛰어나요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술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친구들이 막야 오늘 술 먹으러 가자 해서 술을 먹으러 가면은 이제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요 약간 큰 콜라 있잖아요 요만한 캔이 있어요 그 음료수를 사서 마시면서 가요 그리고 이제 도착했을 즈에 술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옆에다 음료수를 둬이 음료수는 이미 빈 통이에요 아니면 살짝 남아있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술을 마셔 술이 너무 써서 음료수를 마시는 척 하면서 천천히 쿠쿠쿠쿠쿠쿠쿠쿠쿠 그쵸 아 이거 고난이도네 연습하면 돼 소주 잔 요만하니까 양이 항상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제가 한 5잔 정도를 마신다고 생각하면 5잔은 양이 얼마 안돼 여기 충분히 들어가요 그래서 마시고 음. 하면서 뱉고 아니면 물수건 물수건 요즘에는 물티슈로 다 주는데 제가 대학생 때나 이때는 식당 가면은 물수건 같은 걸 줬거든요 그냥 물수건 달라고 해가지고 손을 닦아 소주 한잔 마셔 그리고 입 닦는 척 하면서 콕콕콕콕 <웃음> 물수건은 원래 좀 촉촉해서 잘 스며들어요 그러면 또 이거 좀 채워주세요 하지 물 티슈는 좀 너무 얇아가지고 왔는데 이게 계속 같은 방법을 쓰면 들켜요. 또 다른 방법 물 달라고 합니다. 술 마시는 분들은 시원한 물을 먹어. 그러니까 저 따뜻한 물한 잔만 주세요. 이런 식으로 물 내거 따로 시켜 그 다음에 또 이제 소주를 마신 다음에 물 마시는 척하면서 쿡쿡쿡쿡 이렇게 뱉어 어, 뱉렇 뱉어, 뱉어 이거는 많이 하면 안 돼요 왜냐면물 양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물을 좀 마시고 그때부터 좀 뱉어야 되는데 이거는 투명한 컵에 주면은 약간 티가 나요 그래서 이 정도 컵에는 정말 그냥 뭐한번 정도 하는 겁니다 소주일 때 얘기해요 소주일 때 그리고 포장 차를간 적이 있는데 이 방법으로도 안되겠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술을 다 이렇게 마셔 소주를 애들이 이렇게 마시는 친구는 잘 없어요 대부분 짠 하고 나서 훅 이렇게 마셔 그래서 이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짠 하고 나서 애들이 훅 하는 순간 헉 자! 훅! 냠냠냠 앉아 집어넣고 그 타이밍에 바닥에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은 어차피 제가 주량이 세지 않았기 때문에 애들이 저에게 술을 많이 권하지는 않아 가지고 이제 요런 방법들을 통해서 한 다섯 잔에서 일곱 잔 거의 한병 가까이를 이렇게 제가 버리는 거죠. 그냥 꺾어 마시세요. 꺾어 마실 수가 없잖아요. 나 술을 먹을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저의 그 행각이 발각돼가지고 친구가 어이 아까운 걸왜 버리냐고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은 나한테 억지로 먹이지 말았어야지 네가 억지로 먹이니까 내가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안 먹였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애들이 아예 그냥 내 잔에다가 물을 따라줬어 그래서 내 너무 편했어요 굳이 이렇게 버릴 필요가 없으니까